내 얼굴만 있으니까 이?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까지 오기까지 그죠 왔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거다 그죠 이것을 처음에 내가 만들면 그동안에는 처음 다 배운 사람들을 내가 강의를 하면서 수업시간에 그것만 촬영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궁금한 게 뭔지 나도 잘 몰라 그쵸 그러나 저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 전 세계 운세 시스템을 100% 다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일반 사람이 각 선생들인데 그 학문을 한다고 하는 최고의 고수들인데 가서 배우게 돼도 한 100년을 배워야 될 분량을 내가 시스템으로 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만세력이 기본이겠죠. 그죠? 만세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만세력 안에 그것이 100% 거짓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게 될겁니다 만세력 자체가 100%, 거짓말, 네, 100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 왕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무슨 궁금한 걸말씀하요아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풀어주면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거라.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홉 개의 만세력이 있습니다. 아홉 개의 만세력이. 그러면 이 아홉 개의 만세력이 어느 것이 맞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학문이 많으면 너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다 보면 어째 우리 선생님이 그동안에 나는 이 공부 하다 보니까 푹푹 부달치기 굉장히 많을 거라 아니 이제 이 따라 그게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 거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그 학문과 충돌이라는 거다 이게 학문의 충돌. 충돌이 떠나서 막 그냥 세리고 갖고 내가 때리 잡으려고 하는 거지. 어 그게. 그렇게 거죠, 어 그렇게 네. 그 충돌이 이기니까 혹시 받아보게 되면 내가 하다 보게 되면 틀리다 이러면또 어제 내가 세 번에 돈 주고 공부했는데. 틀리더라그 학문적으로 백분 학문이 없으니까 이문으로 학문, 음. 보잖아요. 음. 학문이란 이게 무슨 국어 마냥 딱딱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접근을 분야에서. 그, 음. 있는 그, 성명하게 한게 있잖아요. 가동, 뭐, 한, 열댓 개 되는 거. 음. 분 풍별하게 해서 그나마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성격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우리 역학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엉터리면서도 알면서도 말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그래서, 그, 거기, 이제는 문제가, 이 세계가 오류를 범한 게다. 아닌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어, 우리가 지금 학문이라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보자고요. 저는 이제 학문에, 저는 원래 공학박사입니다. 공대, 공대. 공대 공학, 그 공학박사에다가 내가 국가연구소에서 20년을 근무했어요. 한국 최고의 기술 연구소에서. 그리고 내가 컴퓨터 과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학문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 나는 학문이라고 인정하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근본이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야, 니도 틀렸으니 나도 뭐 이렇게 해갖고 하고, 이 세상에는, 어쩌면, 역학 세계에는 서승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성, 올바른 서승 없죠? 왜 없을까? 선생님이 거짓말했으니, 당연히 서승으로안 하지. 학문이올바르게 있으면, 그학문을 지가 배워고할 수, 숨을 수밖에 없다, 이말이 그죠? 학문이뭐지 맘대로니까, 나는 내, 내 맘대로 만드는 거야. 어. 어. 그렇게 하고 그 선생은 네. 완전 사위꾼 대장이다. 는요 <웃음> 근거 있지만 어.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 아 알지? 아. 근거가 네. 어. 근거가 올바른 근거면. 그러니까 그 근거가 와꾸가 딱있는데 음, 음. 사람 마음이 여기 지금 있는데 다 다르니까 음. 딱 이걸 뭘펜이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거 있는. 사기라 이제 딱하놓고 가르친다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배우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켰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럼, 이제 손님한테는 그 얘기를 못하고 야, 하고 나와서 딱빼놓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갖고 깨어니까 그러면,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네. 근거 없는 사기 사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생이. 서로도 그 마찬가지. 근거 있는 근거 아, 있는 신의로 그 그날 이제 뽑는 거지만 근거 있이 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세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 선생님은 네. 엄청나게. 잘못에 세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학문이 아닌 것을 학문으로 둔갑시킨 허구를 나는 머릿속에 세뇌시킬 수도 있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냐면 차근차근히 오늘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대처를 해야 되죠. 쓰임하고 인년된 것도 인연법에 맞는거니까 음, 아, 근데 네, 그런거는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학문적인 거, 접근 학문적인 접근과 우리가 이 근본에서 퍼스나는 것을 우리는 풀지 말자 하는 것이 제기입니다 나는 만들어냐면요 음, 그렇지 아그 정도 그게 제일 편한 건 제가 잘 아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걸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업을 하니까 음. 이제 이름을 시작해서 사주 모르면 안되니까 또 수성을 음. 찾아서 인터넷으로 다 정보한거지 내가 늘, 음. 그래서 만나갖고 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또돈그 비싸잖아요. 몇백덜어갖고또 하고 그럼 거기서 배운 걸로 이제 써먹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저는 어쨌든 연금는 그치지 음. 않고 그냥 저는 목적은 예. 나는 내 후손들인데 부끄럽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는 게내 목적입니다. 그 뭐냐? 자, 우리가 역학한 사람들이 자식인데까지 물이 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음, 그러면 조금 있으면 못물리줄 겁니다. <웃음> 자, 그래서. <웃음> 음, 그래서, 어, 나는, 이제, 이렇게, 응? 내 후손들이더라도, 우리 할아버지는 이학문을 진짜 올바른 것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구나. 그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아들인데도, 마누라인데도, 내 조카인데도, 그 전부 다그 마들이 한의사다이 말이야. 그래도 내가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도 한의사들인데 내가 찐빨 팍팍 춥쁩니다의사인데도 찐빨을 팍팍 춥다 자, 예를 들어 보자. 의사들은 6년만 하게 되면 수술을 잘못하더라도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죠? 6년 동안 공부잖아. 그죠? 그러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사람 죽이고 살리 것도 아니고 고난 상담하는데 10년씩, 20년씩 배울 게 있겠나? 없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똑같은 스승인 배, 스승인 데 배워가지고, 이 사람인데 가면 틀리고, 저 사람인데 가고 틀리면, 저 사람인데 가고 틀리면, 그학문을 인정하겠나? 틀리지는 안 하고요 응. 거기 풀어나오는 방식이 좀틀리 그렇지. 응. 말하는 게, 똥이라든가, 변이라든가, 그런. 이렇지. 그왁구 원래는, 그래. 원래는 그 왁구에서 자꾸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답은 아무것도 없다. 왜? 완벽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전 세계 인구가 공용으로 쓸수 있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단어는 다 숫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문이라 하게 되게 되면 이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풀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죠? 그게 학문이 되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 아프리카의 토인들이 오갖고 저거, 저거 나름대로 점수 치는 거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너그 학문이라고 인정하겠나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학이 전 세계로 펼쳐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는 안 맞다는 소리 다른 데는 안 맞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학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심리학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음부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사주는 어떻게 우리나라만 쭉불리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왜 때문에 안 될까? 학문적 기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학문적 기반.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내가 뭐너머뭐비하한거 이런 것은 아니고 학문적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어찌되면 역학계 중에서 <웃음> 역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공부 제일 잘했을 까이가 내가 공부 제일 많이 했을 거다. 내가 연구 제일 많이 했을 거고, 내가 강의 최고 오래 했을 것이고. 뭔지 알겠죠 내가 논문을 제일 많이 썼고, 내가 이론과 이런 걸 접목하는데도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스승이 누구고 인연법이 어떻고, 막 그거 뭐다침추고 미래는 전 세계가 동일하게 쓸수 있고 다른 사람인데 동일하게 인정,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는 처음부터 허우다. 이게서 우리 간집에서 한번보자고 그제? <웃음> 선생님들은, 막 앞으로 뭐, 2, 3년 동안 해먹고, 막할 것이다 하면 괜찮아. 막 거짓말 하든지, 내 묵고 사는, 막 바보이게. 그제? 만 정치하는 놈들도, 뭐, 지만 저만대로, 맨날 교도소나 갔다 오면서 배도 못는데 내가 골라, 그잔도몇 푼, 얻어먹어도 해가지고, 내가 무슨 하겠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공부라는 것은, 이게다 뿌리 빼야 됩는다 공부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자,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 인간이 보자고요. 내가 이 6개월밖에 유튜브에 공개를 안 했지만은, 지금 서울에 내가 처음에 갈 때, 서울에는 한달 기본 수강료가 기초 과정이 수강료가 최소한 한달 50만원 정도 됐습니다 좀 잘하는 사람 그럼 좀 잘하는 사람 100만원 했었어요 그것이 8년 9년 전입니다 지금 기초, 기초 과정에서 서울에서 돈 받는 그선생들은 어디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험악한 이 역학 세계에서 내이 생각을 해보자. 누가 하나 만들었다고 그거 인정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지나이 비법이 해갖고 얘기해갖고 인정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죠? 그러면 그 튼튼한 그 역학 세계에서, 이? 이것이 오갖고 지금까지 8년, 9년 아닙니까, 그치? 9년째 들어간다. 그 사이에 저가 순식간에 물어난 거다. 그러면 지금 대학에, 대학에 가봐도, 이제 좀 있으면 대학에, 뭐 평생 교육 가갖고, 뭐 강의 조금 할지 모르지만, 다뭐무료지가없다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내가 거의 다, 어디가 수리사주 쪽에는 차정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심리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리심리학을 지금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수리심리학이 근내 목표니까, 내가 전 세계를 거갖고 나는 이 학문이 우리나라 최고의 국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의 국부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꼽겠죠, 그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그가 국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 자산 있어봐야 30%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외국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거 공장지나 놓고 새 하나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 한개 사면 세 내죠, 나라 세금 내죠. 삼성전자 저런 거는 전부 다 외국계 투자 기업이 돼갖고, 저 부동산 저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돈 하나도 안 낸다, 이 말이야. 롯데, 그, 롯데, 그 백화점들, 그 엄청나게 있으면 세금 하나도 못 받아요. 그, 우리나라 국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국부 야되겠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불어왔다고 큰 소리 망판 치나죠. 70%는 배당금 전부 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뭐냐 친구들 밥 먹고 사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야 종이야 종 경제적인 종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천부경이 수리사주는 모든 것이 내 거야 한국 거야 오로지 그런데 이 항문은 전세계 모든 사람을 다풀수 있어 생명학이고 뭐고 뭐, 모든 언어가 상관없이 그럼 나중에 하게 되면 전부 다 우리나라로 갖고 오겠지. 어떤 방법으로도. 그죠? 자, 학문이 하나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40년, 50년 정도 걸립니다. 40년, 5 0 인사하면 10년도 안된게 내가 다른 데 받을 수는 없고,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DB가 만들어져갖고, 올게 가면 이 DB가 완성이 되면 미국, 일본, 중국 다갈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것서 나는 다 보러 오는 거야. 그죠? 뭐나라에서내가실아 네, 시... 우리 회사서 가는 거지 회사가 있으니까 지금 음. 그 회사가 미국 가 갖고 벌어 갖고 돈 벌면 우리는 우리나라 갖고 오는 거야 우리나라 벌어 갖고 세금지 넘는 데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벌어 갖고 전부 다 갖고 올거란 말이야 그럼 차원이 되라 뭐 우리 우리 대통령 요새 뭐 창조경제 해산는데 있지 나, 저거, 웃긴 소리 한다, 소리. 너무 돈 갖고 갖고돈 처음부터 벌어갖고, 다 주는 거, 그거 무슨 창조야. 우리나라에 있는 거 만들어갖고, 막, 말만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인데. 없으면 할 없고 어, 그러니까, 그, 그렇게라도도할게 있어. 임금 창조, 임금을 벌어먹는 그것이 되지만, 정말로 이 천부경 수리 사주는 앞으로 세기 최고의 국부다, 우리나라.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 밥그릇 사업한다고 우리나라 어디서는 밥그릇 사업하잖아요. 그 밥그릇 사업하는데 역학에만 내보고 처음에는 어떻된되 아닙니까? 또뭐 사기꾼 하나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지금은 조용히 막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다 붙으라 하잖아. 너가 이론적으로 붙을 수 있으면 대한민국 육학하는 사람들 다 붙어갖고 일대첨부 도 하고 공개 우리 토론해보자. 너가 그렇게. 자신감 만만하다며. 내 혼자밖에 없다. 그래도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국에 기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 수리사주는 수리사주 수지 수리. 저기 좀더 특허가 나와있어요. 지금 수리성명화 인터넷 쭉다 있죠. 내 시효가 올게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 12월 31일까지만 딱하고 내년에는 전부 다 인터넷이고 모다 사고세포입니다. 일반 수리하고 다른 거는 전부 경수리잖아요. 일반 천부경이고 그거 관계 없다. 수리승명학이라는 음. 자체가 네트커자 이 말이야. 음. 아니 이제 수리승명학이라고 따로 한분이또 있잖아요, 한 분이. 수리승명이 어디데 옛날 파동승명하다가 파동승명은 특트에다 걸리니까. 음. 아마 그렇게 다 알지 그거를 모르지 다 알지 자 옛날에는 우리가 뭐수리성명하이라 말하지도 않았다 지금 뭐갖고파동성명하기 특허를 200개 내놨어요 그래갖고 파동성명약을 싹 아무도 못쓰잖아 그쵸? 그래는 어떻게 수리성명으로다써 인터넷 보게 되면 전부 다수리성명을으로다 해놨다 수리사주 수리성명약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는 근데 변호사 될것갖고 전부 다 다 정리한다 이 말이야 임 음, 당연하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죠 그거 없, 말, 인터넷에서 말못 쓴다 이 말이야 내리락한 순간에 안 내리면 그거는 자기 돈 갖고 와야 돼 무조건 그렇잖아요 변호사들이 그거 하면서 너무 초크를 우리가 지금 산에 또뭐 술집에 산에 붙이는 것도 돈 다물어 주잖아 이거는 저작권과 특허권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래 막 그런 거, 몇 가지 사는 거, <웃음> 니가 뭐 도사다, 니가 뭐 비법이다, 짱이 그게 처음부터 웃기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인데 시간적 이유를 안 주면 안 되잖아. 나도 나쁜 놈돼보잖아 그러면. 그래서 작년에 내가 공개해갖고 2016년도까지. 이것을 쓸 사람은 쓰고, 배웠서 그래서 인터넷 강좌 시기 나서어요쓸 사람, 배울 사람은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정리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올려놔서, 지돈 갖다 줘야 되제 고소 당해갖고 돈 갖다 줘야 되제 어? 그거 전부 다폐기돼야되제 그거 얼마나 지도 괴롭겠는, 그죠? 내가 괴롭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학하는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갖고, 어 학문이 우리 도덕질하고 뭐 이런 학문의 습성이 갖고 인터넷에서도 막 그냥 도덕질하고 막뭐 사기치고 하는 거 그것이 습성이 됐으니 그거 정리해야 돼. 내가 이게 나쁜 게 아니가 정리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인데도 막 속이잖아. 그 습성을 없애버야 된다 내가 그것을 어? 나쁜 짓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가 그런 습성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이 사회가 발전이 있겠나 그죠. 학문적인 발전도 없을 뿐더러. 미래가 깜깜한 거야. 자, 역학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이 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이가 60 정도 되게 되면 생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역학하는 사람은 60이 돼도, 하,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는 사람 중에 한계다, 이 말이야. 그죠? 이 분류에 속한다, 이거. 정치하는 사람하고 역학하는 사람하고. 자, 그러게 되면, 여기에 사기가 들어있으면 나라 전체가 사기잖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뭐 조금 잘 사라질 수는 모르지만 이 정신적으로 이건는 완전 피폐한 거야. 그래서 이 정리를 해야 돼. 내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정리 안 하면 나라고 올바로 쓰지도 못하는 거야. 이거 완전 사기꾼 천국이 돼 보는데. 나는 그래서 파동승미가 억수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뭔가 너도 파동승미야, 너도 파동이 막인기좀있으니까 언제 썼잖아. 그러니까 노다지다다 당했잖아. 다, 다, 다 그돈 많이 버다잉 그죠? 엄청, 좀 더, 그, 다 그럴 수 있고, 돈 갖다 주면 해결되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죽어는 근거가 딱 있기 때문에, 안 죽어는 안 된다잉, 말이야. 무조건 뭐, 잡혀가고, 현행범이니까 잡혀가는 거잖아. 근데 가동선명은다 걸고 하던데, 그냥. 그 사람은 답한 사람들이야. 그서 배운 사람이라. 그걸 배운 사람들이 하지. 아니, 배워도 스승 밑에 스승 이렇게 제자 동출 어람이라 해서 살면서 고수수 일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알테리집 하나에 이요 아, 그거는 인터넷 속에서는 안 쓰겠지. 인터넷 속에서수는 응. 그거는 법적으로 제동이고 네. 그것도 걸라면다 걸립는다 이 말이야. 천지인 아, 천지더라도 걸라면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혼자서 하는 거야. 파급이 없잖아. 지 개별적으로 하는 거야. 파동은처음 전부 다 걸리는 거야. 음, 그래서 파동은 자기들이 그 회사 측면에서 전국의 지부를 다 펼쳐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다 강요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운 사람은 또 쓴다 이거 그제 배운 사람은 당연히 써야지 그것이 지부가 돼갖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돼있는거 아들이 직접 지부를 둔건 아니고 그시에배웠 그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해서 우유축순이에요 그 아들은 아직 강의 안해요 아 그렇게 우유축순인데 네. 파동성명학이라는 그특기 특허 때문에 특기를한 번을 못 쓴다는 거다 그렇게 이론적이야뭐 그거는 뭐 나중에 문제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러 해봅시다 우리.